네, 두번째 질문 볼게요 Do you have dry eyes or text neck? 이라는 제목이에요 어, 안구 건조, 그 건조한 눈 또는 text neck 이게 문자목 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하면 우리로 따지면 거북목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될것 같고요 그냥 text neck 이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눈, 건조한 눈이나 text neck 있나요? 그런 증상들이 있나요? Smartphones can cause various health problems. 예, 좀 전에는 내용이 문제의점이 뭐였어요 Safety problem 안전 문제였어요. 스머비가 돼가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고 갔다가 뭐운동에 빠지거나 또 자동차 사고, 교통 사고 나거나 그런 안전 문제, safety problems였다면 이번에는 제목도 dry eyes, text neck, 음, 질병을 일으킬 수 있, 있다는 얘기죠 스마트폰은 can cause,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건강 문제들을 그럼 지금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건강 문제를 얘기하겠죠 One example is dry eyes 그첫 번째 먼저 한 가지 예가 dry eyes 건조한 눈입니다 when you look at your smartphone you do not blink often when you look at your smartphone 스마트폰을 볼때 접속사예요 접속사 뒤에 뭐라고 주어 동사 이런 절이죠 예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사절 볼때 스마트폰 볼때볼때 여러분들은 blink 눈을 깜빡거리다 깜빡이다 눈을 깜빡이지 않아요. often. 자주. 예, 원래 often은 빈도부사로 일반 동사 앞이나 조동사 뒤나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문장 맨 뒤로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보, 보면서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아요. Then, your eyes will feel dry. 그럴 때, 그때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예, 건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뭐뭐를 느끼다라는 감각동사 때문에, 네, 보호로서 형용사가 온 거죠? 부사가 보호로 올수 없죠? 이거 이 형식의 형태? 네, 여러분의 눈은 건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건조해질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나왔지? 그 다음 문제가 또 이것만 있나? 아니면 더 많이 있나?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또 다른 한 문제이기 때문에, another problem, another 라는 표현을 썼어요. another problem. 잊지 마세요. One example. 하나는 예, dry e y e s 고또 다른 문제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얘가 분명히 주어인데 또 주어 동사가 나고 동사가 나고 이게 이상하지? 이 구조가. 자 명사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가 있을 때는 99.9%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거예요. You can have. 여러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그러니까 주어는 얘가 맞지. 진짜 주어는 사실 얘죠. Not a problem. 근데 이거는 You can have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이게 비로소 동사예요. It's neck pain. 바로 목통증입니다 예, 또 다른 문제가 목의 통증이란거야 dry eyes 말고 예, another problem you can have is neck pain when you look down at your smartphone the stress on your neck increases when you look down at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보통 이제 누워서 하는 거 말고 예, 보통 할때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이렇게 down at 이런 표현을 썼고요 역시 when 주어동사 저리웠어. 스마트폰을 쳐다볼 때, 내려다볼 때, the stress, 강도 또는 압력기 어디에 있는 목에 강, 그 눌려지는 목에 가중되는 압력이 increases 이게동사는 increases. 자 주어가 stress고요 단수니까 i n c r e a s e 에 s가 붙은 화면체 단수형태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내려볼때 여러분의 목에 그 스트레스는 더 증가합니다 To o much use of your smartphone, for example, too much texting can cause next pain. Too much use, 아, 어, 전에도 나왔지만 명사알고 했죠. 너무 많은 사용, 뭐를 여러분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사용, 예를 들면 알아두시고요 그,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사용하는, 어, 목적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too m u c 너무 많은 문자 하는 것은, can cause neck pain, 목의 통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We call this text neck. 예, 중요한 또 표현 하나 나오죠? 전에도 나왔고, 주요 동사, 목적어, 목적보, 오형식 우리는 이것을 텍스 x t 이라고 부릅니다. 부릅니다. 텍스넥이 뭐라고 그랬죠? 응. 문자목, 뭐 거북목 이렇게. 근데 문자목 이렇게는 안 하고 텍스넥 아니면 그냥 거북목 이렇게 하면되겠어요 Here are some tips for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조언이 여기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이제 텍스넥에 대한 거죠. 또는 텍스넥과 지와야에 대한 문제.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For dry eyes, try to blink often. For text neck, move your smartphone up to your eye level. 무슨 말이야? For dry eyes, 건조한 눈을 위해서는 뭐하라 명령문이에요. Try to. 뭐 하도록 애써라, 노력하라는 거니까. 눈을 자주 깜빡이도록 하시고. For text neck, text neck을 위해서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move your smartphone, 움직여. 이동시켜 어디로 너의 스마트폰 어디로 up to 어디까지 your eye level 눈높이까지 이렇게부터 내려다보면서 하지 말고 이렇게 눈높이로 올려서 봐라.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지 마라 이런 의미겠죠 예, 다시 건조한 눈을 위해서는 눈을 자주 깜빡거리고 예, 텍스트 내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눈높이로 올리세요 also, also는 또 하나니까, 위에서, 앞에서 말한 이러한 어떤 t i 말고 또 추가되는 거예요. So, 그 뒤에 나와야 돼. You can also do some next stretching exercises. 예, 또한, 어떤 약간의 목 운동. 이렇게. 목 운동을 할수 있어요. Some next stretching exercises를 할수 있어요. 예. 여기에 전부 이게 다 한꺼번에 하나의 그 덩어리에요 자 여기서 뭐라 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Dry eyes와 text neck을 언급하고 있고요 Health problem이고 하나는 Dry eye이고 하나는 text neck이고 해결방 자 When you look d at your smartphone, the stress on your And i n c r e a s e 아까 한 문장이죠 이문장은네잘 정리해 두시고요